네, 이제 하면 됩니다. 자, 가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WS501의 김규종입니다. 네, 이번에 자선 웹드라마 28기의 다리 다른 드라마의 주인공을 맡게 됐습니다. 어, 역할은 강우혁이고요. 어,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에요.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그리고 첫 리딩도 했는데 굉장히 즐거운 분위기에서 했는데 음, 음. 앞으로 결과물이 좋을 것 같으니까요.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. 어, 제가 이번에 추천하고 싶은 책은요. 이해수녀님의 작은 기쁨이라는 시집입니다. 어, 제가 개인적으로 시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음, 따뜻한 내용들이 많아요. 그래서 어, 때로 지쳐 있거나 마음이 조금 우울할 때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니까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